분자는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원자가 결합해서 결합하는 원자 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요. 예를 들면, 뭐 수소 하나랑, 아, 물수두 개랑 산소 하나 결합하면 물인데, 수소 두 개랑 산소 두개 결합하면 과산화수소거든요. 그래서 수에 따라서도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, 뭐 이거 당연한 거지만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랑 뭐 염소 하나랑 수소 하나랑 결합하면 성분이 아니 성분이네 성질이 완전 달라지잖아요. 어... 그래서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. 어 그렇군요.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면 분자의 성질을 잃어요. 성질이 맞네. <웃음> 성질을 잃어요. 어 그래요? 그리고 얘는 이제 분자 모형인데 네. 얘도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확대한 거예요. 네. 산소 원자 두 개, 산소 원자 하나, 수소 원자 두 개, 지, 질소 원자 하나, 수소 원자 세 개, 수소 원자 하나, 염소 원자 하나. 선생님, 그 너무 작대고, 너무 기억이 잘날것 같아요. <웃음> 선생님, 그러면요. 네.